룰렛 아이템 먼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좋아요. 자오 노템 오류인 줄 알았어요. 자골스서포터 나왔고요. 자어또또또또또또또 또, 또, 또, 또, 또, 또 노템 아니야. 자비 에오스 비스케 과자 나왔고요. 자아 진짜! <웃음> 자 아이템은 바로 에너지 증폭기와 전구. 한다고 했었죠 자학습장 이렇게 두개 가구요 마지막 하나는 노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서포터 맘머스군요 이게 서포터인가요? 아나만모꾸리는 완벽하게 탱커로 쓰는데 아 전구가 있어서 서포터긴 하겠다 자 한번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도 만모꾸리 자체가 튼튼하니까 나쁘진 않아요 야 이거 여기 동지에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야 나쁘지 않은데? 야 이렇게 먹으면 이득인데 오히려? 관리원님 뭐요? 뭐요? 아, 기분이 나쁘세요? 아, 뭐 어쩌라고요? 안녕히계세요 <웃음> 어르시고요. 좋아. 왜 넣고 싶으시죠? 넣고 싶으시죠? 넣고 싶으시죠? 넣고 어, 넣으셨네? 아, 넣으셨구나. 어, 어르시고요. 어? 어? 어르시고요? 또 어르시고요? 어르시고요? 어르시고요? 어르시고요? 또 어르시고요? 이거 안 돼. 안 돼. 그러지 마.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어요 자 얼음음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구를 빼올까 어 누구를 빼와볼까 여기? 여기? 여기? 아 도망가야지 아주 좋아요 이게 서포터라고? 이거 내 거예요 아 재밌다 잡아줘요 루카리언님 잡아줘야지 나이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시냐고요 <웃음> 어, 좋아요 자 이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됩니다 개구리님 우리 갈가부기 먹자 지금 먹어야 돼 갈가부기 좋아요 자 제라 하님도 계시고 뭐야 왜 아무도 안 받아놔 나이스 아 좋아 자 바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 뚫렸지만 괜찮아 우리도 밀면 돼 우리도 밀면 돼요 이걸 이걸 아무도 아 잡았다 잡았다 아 죽어 나이스 또 멈춰 하나 둘셋넷 다섯, 다섯. 아꿀 <웃음> 나이스 둘셋 꽝야? 꽝야? 꽝야? 어이고야 이거 어디가세요? 나이스! 이거 잡아 잡아! 나이스! 나이스! 이걸 안 먹어? 이걸 안 먹어? 이걸 안 먹냐고?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시냐고요? 나이스! 안 죽는 거 봐! 이게 뭐야! 아! 깨고락질! 나이스! 루카리아님 어디 가세요? 아, 도망가! 끝났고요. 자, 과연! 압도적으로 아, 이겼군요. 좋습니다. 룰렛 아이템 먼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좋아요. 자, 오, 누템 걸린 줄 알았어요. 자, 꼴 서포터 나왔고요 자, 어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누템! 아니야. 자, 에오스 비스켓. 과자 나왔고요 자, 아, 진짜! <웃음> 자, 마지막으로. 백구롱이 사용할 포켓몬을! 진짜 제발, 제발. 탱커. 제발, 탱커.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. 아니야! 진짜 아니라고 <웃음> 식빵 먹으러 돌진하는 비둘기다! <웃음> 비둘기야 먹자! 구 구구! 구 오! 맛있겠다! 구구! <웃음> 정말 맛있겠는걸? 맛있쩡? 이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비둘기가 맛있쩡! 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! 가자! 뉴메타 파이어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! 자, 좋아요!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플러스 바워 쓰고 우리 요테리 빨리 잡아주도록 할게 아니 어 순간 뭐지? 머릿속에서 뭔가 <웃음> 지나갔는데 <웃음> 뭐지? 했어 자 됐어요 자 브레이브 버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딜은 잘 나와 생각보다 잘 나와요 나이스 됐어 됐어 아니 왜세지어 생각보다 는데 아, 파이어로 자체가 세서 그런가? 파이어로 자체가 세서 그런가? 아니 핏통도 큰데? 아 좋아. 이거 위쪽에 지금 올 거거든요. 올 거니까 빠집니다. 빠지고 슉슉슉슉슉 슉, 슉, 슉, 슉, 슉. 좋아, 좋아, 좋아. 야, 대단히 캐리했어. 나이스. 즐거워. 슉슉. 와, 뭐야, 이거. 아 어,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안녕하세요. 가지언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타고 오실거죠? 알고 있습니다. 아 살았다. 와 뭐야. 아 튼튼해 파이버 안죽어. 뉴메타? 아니 뭐야. 너무 튼튼한데? 아니 왜 안죽어? 아니 원래 제라우라몇번 맞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죽어. 뭐야. 뉴메타다. 진짜 안죽어요. 어디가세요? 어디가시냐고요. 어디가세요 아저씨 어디가세요왜 <웃음> 안죽지? 뭐지? 뭐지? <웃음> 차라리 루카리오를 쓰자 <웃음> 아니 파이어로가 어땠어요? 아니, 나쁘지 않은데 진짜? 아니 이거 봐! 피가 안 달아! 뭐야 이거? <웃음> 와, 와괴번이다 와이 번이다 와이 번! Y번. 아이스 뭐요? 촉? 아 촉? 아 촉촉촉촉 촥촥촥 촥. 촥 촥. 촉촉! 촥. 촥, 촥, 촥, 촥. <웃음> <웃음> 아! 저 뭐야 이거! 왜이래! 내꺼야! 하하하야하 뭐요? 과미 아, 지금 누구에게 덤비시 <웃음> 궁극기를 쓰셔야 될것 같다니까요 아 쓰셨네요 <웃음>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극기를 쓰셨구나 자 빠질게요 빠질게요 궁극기 없으니까 빠집니다 나이스 와 아, 뭐야 이거 나쁘지 않아 왜 좋은 거야 <웃음> 아 좋아 자꼴넣고요자 빠집니다 이거 빠져야 돼요 자 나이스 가디아닌 뭘 하시려고요? 뭘? 뭘 하냐고 뭘? 뭘? 어? 쭈욱! 안돼안돼안돼안돼 이런 건돼 이런 건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러지 마 진짜 진짜 진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진짜 이거 아니야 진짜 이건 아니야 아, 안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진짜, 진짜 이러지 마 진짜 아니 아니요 안돼 아니 아니 아, 진짜 이러지 말자 진짜 가자 아니 아니 이거 이길 수 있다니까요 안돼 아니 무리 구급비둘기가 안돼 이겨요 아, 이거 이길 수 있어 가자 가자 포기하지마 포기하면 그때 진짜 끝난거야 이거 방어하다 가야 돼한명 방어 제가 방어하러 갈게요 자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온댔잖아 내가 말했죠 제가 말했죠 분명히 온다고 아왜두 명이 방어를 한 명이 와아 진짜 아 재밌었다 진짜 재밌었다 나쁘지 않았다 뭔가 이거 연구 좀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? 아 전적은 좋네 나쁘지 않네